자기 돈으로 표를 사는 거니까 음? 공정, 공정하게 거래를 하는 거니까 어긋나지 않는다고 응응. 음. 음, 음.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 이제 요거를 지지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? 네 오케이 그럼 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? 나에서는 뭐 어긋나는 거는 없어요. 자 어, 공정하고 돈으로... 평등해. 어차피 자기 돈으로 하는 거니까 응? 공정하지 않? 않는... 공정해요. <웃음> 공정해? <웃음> <웃음> 아. 그럼, 그럼 이쪽도 지지? 평등해? 네. 그리고 밑으로도 가보자 그럼 대리출석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면 어떻게 될까?